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산재 발생 시 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선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입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1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 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을 살펴보면 신고주체는 제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고 주체가 되겠고 신고 방법으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공사관할 고용노동부에 팩스 신고를 하셔도 되고 두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공사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두번째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CSI 신고라고 부르는데 관련 조항 먼저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을 살펴보면 1항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주체 및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최초 사고 신고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 현장의 발주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방법으로는 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발생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